자 보겠습니다.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거. 자 볼게요. 1번. 특수상해죄 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 합동하여. 야씨 장난하냐 지금 나하고? 야 합동은 뭐야? 합동범 세개 불러봐. 뭐야? 특수도주, 특수강도, 특수절도 아니야? 세개밖에 없잖아.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. 근데 특수상해는 뭐야? 이건 단다위잖아. 단다위.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아니야. 야 이런 거 구분하는 거 이거 야 이거 순경시험 볼 때나 이거 그때 뭐 학원 어? 한 석달 넉달 다닐 때 그때 막 한창 물올랐을 때 공부하는 내용들 아니야 이게 어떻게 경의시험 문제냐 이런게 장난하냐 지금 나하고 아 진짜 자 여기다 적어놔요 합동범 뭐뭐 있어요 특수도주 특수강도 특수절도 세개 적고 자 이거는 뭐라고 특수상해는 뭐라고 단다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그죠 자, 이런 거 구분해야죠. 이게 너무 기초다. 이건 진짜. 자, 그래서 어쨌든 1번 틀렸고, 자, 2번 또 볼게요. 중체포, 중, 감금죄, 277조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생명... <웃음> 이거 장난친다고 내가 얘기했지? 이거 생명에 대한 위험으로 살짝 바꿔놓는다고. 생명에 대한 위험 요거는 요거 구성요건 갖고 있는 거는 뭐야? 중상해 아니야. 중상해하고 중페, 중체포하고 헷갈리면 안 되지. 그러니까 내가 뭐라 했어. 팔레팔레 하면서 팔레만 보면 안 된다 했잖아. 법조문도 한 번씩 뒤져봐야지. 그리고 이건 법조문을 떠나서, 이거, 이 정도 레벨은 구속요건에 나와 있는 거 법조문 물어본 거는, 그 저기 뭐야, 그, 순경때그 학원 댕길 때, 그, 저, 채용 때 이제 공부하는 그런 내용이잖아. 아 이런 걸 가갖고 씨, 80밖에 못 맞아오냐? 야, 진짜, 너도 진짜 대단하다, 진짜. 자 근데 또 하나 더 웃기는 거 있다 여기 보니까 보니까 뭐야 규정으로 결과적 가중범이야 자 결과적 가중범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 위험 야 구체적 위험범 결과적 가중범도 아니고 에이씨 장난하나 진짜 결과적 가중범도 아니고 위험 구체적 위험범도 아니지 이거 더 엉뚱한 소리 잔뜩 써놨네 여기다가 근데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은 2019년에 경감부 시험 문제도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진짜 우리 때하고 완전히 진짜 이런 문제는 개껌이지 개껌 진짜. 아, 또 봅시다. 어, 경합범 가중시 징역과 금고는 동정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 야,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? 자, 징역하고 금고하고 뭐, 뭐 무슨 차이가 있어? 이거 차이 불러봐. 야, 이런 거 빨빨 리리 불러줘야지. 뭐 하고 있어? 노가다 차이 아니야 노가다. 그죠? 자, 이거 노가다 하는 게 뭐야? 징역이고 노가다 안 하는 건 뭐야? 이거 금고 아니야. 자그 다음에 어쨌든 이거 정답 3번 체크하면 되고 맞는거 자 4번 해볼게요 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아참 내시 장난하냐 지금? 몇년 경과해야지 면소로 간주해 제가 내가 그랬잖아 2선이라 그랬었잖아 2년 아니야 2년 2년 지나야 면소로 간주하는 거 아니야 아이참 아우 나속 터져갖고 모르겠다 진짜. 근데 이런 문제 나오면은 진짜 진짜 좀 땡큐지 뭐 근데 그죠? 근데 너무 수준을 좀, 뭐라 그러나, 낮잡아봤다. 내가, 내가 이렇게 보니까, 너무 수준을 낮잡아보고, 어, 요거는 뭐, 뭐, 경장이나 아니면 순경 채용시험 정도 수준의 레벨인데.